n holding on, I wouldn't let you Push or pull 집을 위해서 퍼러비스에서 3년 차 이렇게 워터 페스티벌을 진행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아이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나가지도 못해서 너무나도 답답한 시간을 지냈는데 퍼러비스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행사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. 아이들 기분에 맞춰서 해주시고 또 선물도 다양하게 해주셔서 아이들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퍼러비스 게임을 즐겁게 이용해 주시는 유저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